안녕하세요 흔한군구생 인초입니다 이번에는 산학원님께서 여신 천하제일 오이썰기 내에 참가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아뭐 이정도? <웃음>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든 무기들로 오이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첫번째 7개의 대시에 나오는 반의 신기인 성공 크래슈즈입니다 저는 단련된 무공으로 엄청난 속도로 사절권을 휘두르는데 오이가 아닌 머리를 치고 퇴장해 줍니다. 두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의 트루 데미지 에코의 무기입니다. 첫 번째 선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엔 묵직한 걸로 가져왔습니다. 죽어라 오이 녀석! 생각보다 저의 무기는 강력했군요. 세 번째입니다. 기면의 칼날에 제니체의 검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의 엄청난 검의 실력이 돋보이는 자세입니다. 발도. 저의 검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삼각대마저 부셔버렸습니다. 아, 내네 삼각대. 네 번째, 저는 사실 평범한 학생이 아니고 언얼도를 휘두르기 위해 다양한 무술을 연마한 무술인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엄청난 언얼도 실력으로 오이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<웃음> 다시. 오이가 다 떨어지고, 집에 있는 파도 다 떨어져가지고, 이번에는 파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역시 저의 스탠드는 강력하군요.